예, 오늘은 골로새서필름몬서임밀강의첫 번째 시간으로 아, 바울, 디모데, 누가, 데마, 오네시모, 마가, 가론유다베드에드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는 예배소서그 다음에 쓰여진 거고요. 보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개인들한테 쓰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교회에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로마서와 골로세서는 아, 가보지도 않고 쓴 것이 고마서와 골로세서라는 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는 4차 전도행 로마 아, 감옥에서 썼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A.D. 한 60년, 그러니까 60에서 62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바울 나이가 55세에서 57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의 구성을 보면 어, 그첫 번째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서부터 3장까지 2장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서부터 4장 마지막 장까지는 어, 그 구원에 대한 자의 삶, 성도의 실천 강령과 그러니까 이쪽그 전반부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대해서 나온 것은 뭐냐면, 어, 그 후반부에서 나온 것은 그 실천 강령,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1장 12절까지는 감사와 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1장 13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내용은 뭐냐면 세상 철학보다 그리스도의 것이그 학문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우월하다. 율법죄보다 우월하다. 신비죄보다 우월하다. 금역죄보다 우월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 위험한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식고사상들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율법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 그다음에 천사 숭배 금역주의인데 아그 천사 숭배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적인 율법 사상을 무지 고접한 거. 할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 것이 바로 그 율법, 저, 율법주의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아, 뭔가 그, 그 영적인 뭔가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더그 효율만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뭔가 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고요. 천사숭배는 하느님 같은 우리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과 갖다 상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 하느님에 경배하는 것보다는 어, 그 중보자인 천사를 경배해서 천설 통해서 경배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게 천사숭배고요. 금역주의는 뭐냐면 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참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이 일어나 모든 것들은 금역하고 참고 그러니까 스님과 같은 거죠. 절에 들어가서 속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모두 절제하고 이런 금욕주의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금욕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부터는 1절, 4절까지는 성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장 5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주종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의 교제와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교제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바울 디모덴 두가, 데마, 오네시모, 마가, 가론 유다, 아, 그다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핵심 초점은 뭐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기간은 AD 60년, 서부터 뭐 62년까지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롯에서는 누가 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롯에서는 1장, 2절,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나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롯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롯에서 4장 18절에는 바울 내가 친필로 너희한테 문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여기서 그럼 바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냐? 자기 있는 모든 부귀영화을다 다 내려놓고 그것은 다 별거 아니다. 그것은 똥 같은 것이다.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부터 3절이나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었고 다수에서 낳고 가말리 문화의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또한 빌리포스에서는 뭐냐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그 다음에 교회를 받했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7절에 뭐냐면,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이거 다 별벌리 없어. 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 사도행, 그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고치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 그, 그 사역으로 해서 그, 그 사역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서 그 수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내가 내돈 갖고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 거에 모든 것을 매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떤 그런 신세를 지지 않겠다. 성도들한테 신세 지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벌써 먹겠다. 이런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인도서 12장에서 보면 자말하지 않게 하시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 내 육체에 가시를 넣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주, 사자를 주사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라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다메색, 다메색 도상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그게 어, 그, 그, 강한 빛을 위해서 안질이 됐는지 안에, 그, 눈에 그 질병이 생겼는지 머리에 질병이 생은지 간질인지 안질이 그것은 확실하지못 모르지만 그런 사탄의, 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왜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떤 가시가 있든,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원칙주의자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그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죠. 예루사, 예루살렘은 돌아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에 세 명이 같이 갔는데 사역에 방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비록 그 다수에서 자기를 안디옥교에서 와서 그 교육자로서 세워줬고 같이 동요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마가는 2차 전도행 때데려갈 수가 없다고 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2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로, 그놈에도 불구하고 갈라섰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그, 바나바는 구부러로 갔고, 자기 고향으로 갔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 떠나게 됐죠. 이것이,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바울은 원칙주의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한번 쭉 보면, 추진력이 강하고, 원칙을 중요했던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고, 어떤 역경에서도 절대 구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뜻을 급지않았던 원칙주제자였고요. 독립성이 강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적들이 많았던 사람, 바나바오도 그 서로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냥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그 지피가였기 때문에 13개의 서신서를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썼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였다. 그 어머니는 유대여자고 어머니도 그 유대여자였죠. 어, 외조모가 로이스고 그 다음 어머니는 유니게였죠. 남편은 헬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2절에 보면 루스라와 이고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루스트라의 사람이었는데 17km 떨어진 이고니에서도 아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야 칭찬받았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았던 헬라인 제자들한테 하지 않았던 여기 이 디모데한테는 할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건그 이유가 뭘까? 보통 그 신앙은 복의 혈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혈통에 의해서 할례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보면, 넌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애절한 어떤 그런 사랑을 갖다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었던 믿음을 갖고 있다. 그건 뭐냐면 외자모나 어머니의 믿음을 넌 이어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 적에 성경을 넌 알았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은 디모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고린드전서에서 그런 얘기라고요. 사랑하는 친실한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널 에베소에서 왜 머물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느냐. 네 거기서 사역을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을 막고 그 다음에 어, 하느님의, 하느님의 어떤 그런 것을 네가 어, 변론하고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네가 전파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화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너한테 도움을 줄게 없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디모데에 대해 자기 어떤 그 성경적 그 다음에 신앙적 어떤 종교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줬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뭐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사람은 무척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병약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썼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면 처음부터 어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부도 못한 별벌리 없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특이하고 있는 사람이 가론 유다 경제적, 경제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던 그 돈계를 맡겼던 사람이 가론 유다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디모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울의 평생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어머니에 대한 믿음,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외조모에 대한 그믿음을 전수받았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약하고 인정받고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병약했고 그 다음에 금욕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골로스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세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그것은 1장 2절에 보면, 골루세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루세 4장에 보면, 자, 13절에 보면, 라우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게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골로세에서도 글루에서 교인들한테도 썼지만, 히에라볼리마, 라우디게에 있는 사람도 썼다. 그게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에게 희 읽은 후에, 골로세서에 대한 것을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편지를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는 현재 여기는 저, 그 성경에는 있지 않죠. 자, 그럼 라우디아 교회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골로새 에베소,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골로세까지 17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그, 여기 일곱 개 교회가 있죠. 이게 그, 요한계에나라면 소아시아의 일곱 개입니다. 여기 보면, 서바나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두아디아 교회, 버가무 교회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골로세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도 한, 10몇 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세워진 것도 거의 비슷하게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보면 여기가 요 골로세라는 교회는 동양에 있는 문물과 종교나 사상이 이리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그 문물이나 이런 것이 골로, 예배서를 통해서 골로세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동방의 종교와 상품들이 노마로 수룡, 노마로 연결되는, 노마로 가는 그 무역의 요충지, 교충지, 그러니까 교육의 교충지로 됐다고 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뒤섞여 사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그, 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라우디가의 골드, 저, 그 다음에 라우디가의 골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같이 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픔도 고통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어, 이 지역이 그 아주 땅이 기름지고요 목초가 목초가 많아서 양 키우기 아주 좋았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좋은 장소였고 그 다음에 교통이요충지었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융용으로 부해진 곳이었는데, AD 17년과 AD 60년에, 그, 그러니까 그,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있어갖고, 그 지진을 해서 교회가 일부 파괴됐는데, 그게 이제 그 티베르스 황제 때와 네로 황제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진으로 파괴됐는데, 그, 라우디아 교회는, 그, 여기 요한계시록, 그, 요행교수록삼 장에 보면, 1 7 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그지진해서그 건물이 파괴되고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다 준다고 얘기했던데, 이 라우디아 그 시에서는 그 필요없다라고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나고 난 다음에,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그, 그, 점점 그,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쇠퇴 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그, 로한계 시록 3장에서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가 기 무슨 얘기냐면 히라볼리가 여기가 그 온천 지역인데 이쪽에서부터 라우디아계까지그 수로가 돼 있었고 여기 오랜 동안 그 수로를 타오다 보면 그 뜨거운 물이 식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르세스 교회에서 이쪽에서 이 찬물이 이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면 그 뜨거운 물도 아니고 온천 물도 아니고. 미식적인 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온천물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것들.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만, 교회 문턱만 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하느님 믿고 정말 그삶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너의 신앙적, 생명적에서 너를 재워버리겠다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냐 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현재, 이 현재와 똑같은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물 좋고, 그 다음에 교인 많고, 그 다음에 그 11조 헌금들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지만, 뭐라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속에, 속에 상처나 아픈 것들은 보지 못하고, 겉겉껍데기에 있는 그런 화려한 것만 너희들이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간 신앙들을 갖고 있다고 하느님이 뭐라고요? 그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나우디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골레세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교인을 위한 편지라고 썼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우디아 교회는 눈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죠.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에게 누가가 뭐냐면, 자, 여기서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누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랑받는 의사가 뭐냐면, 자, 누가 보면 1장 3절에 보면, 나도 데어빌러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로니 사도행전은 마치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험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 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죠. 골로에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구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가 자하나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누가는 쌍둥이 형제라는 얘기도 있고요. 형제간이라는 얘기도 있,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에는 디도란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디도가. 그 이유가 아마 자기의 형제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는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게 누가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누가 간 직업이 뭐죠? 누가 분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 자, 우리가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로 힘쓰니, 그, 이 의사가 뭐냐면, 그, 그, 그, 그, 그 뭐죠? 그,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고, 안, 안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니까 뭐 둘이 다있었다 보면, 그런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 사람을 주치의로서 떠돌아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나 떠나기는 힘쓰니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2차 전도행 여때 같이 누가가 합류를 하죠. 그래서, 드루아에서 배를 떠나, 사드모아게로, 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다그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그 다음에 빌리뽀로 넘어가죠 자, 디모데 후서 사장에서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라우니까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대마가 아까 같이 썼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사랑받는 의사, 누가 와, 대마가 너에게 무난했다. 이건 뭐예요? 이 골로세스까지 편지를 전달할 때까지는 누가와 같이 있었어요? 누가와 같이 있었죠. 근데 뭐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락간이라고 갖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어떻게 해요? 혼자 있다라고 했죠. 대만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볼수 있냐면 자, 이거예요. 누가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저자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에 28장 총 52장에 대한 그런 글을 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술가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의사, 아까 얘기했듯이 골로서에서 얘기했듯이 의사 누가라고 된 것처럼 누가 의사였고요. 그 다음에 또 떠도는 그런 그런 학설로 보면 학설 이해하면 뭐 화가였다는 얘기도 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의사로서 충분히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마는 누구였냐? 대마 일착 때그 바울을 그 떠, 바울을 떠나버렸던 사람 대마는 또 누구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1차 투옥 때까지는 같이, 같이 있었던 대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에서그 다음에 에베소서 썼을 때, 그때까지는 같이 있었었죠. 전부 다. 그런데, 그런데 왜이 사람은 떠났느냐. 자, 보세요. 골로에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롯에 있는 성도들, 신선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희 무난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웃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웃음> 이, 이, 그, 같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1차 그 투옥대였죠. 1차 투옥대는 이억은 상황입니까? 1차 투옥대는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이 형사소송이 아니었고 민사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 사람 좀, 그 좀, 그, 조치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하게, 아 그, 좀, 연금 상태였지만, 이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도 왔었고,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편지 쓸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었지만, 2차 때는 좀 틀렸습니다. 자 골로세서 4장 13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만을 너에게 무난하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골로세서를 갖고서 골로세 교회에 다 갖춰 줬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어, 골로세서와 디모데후서그 연주도로 보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대만의이상을 사랑하니 나를 버리고 대살락반이라고 갖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대마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마가 그 의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대마가 왜냐하면 그 1차 감옥 때 1차 그 감옥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왜 같이 있었고 2차 감옥에 있을 때 들어갔을 때왜 떠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자, 이게 어, 마메르틴 감옥이라고요. 마메르 감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는 그교회그 바깥에가 보이고, 그렇게 심하게 그 감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기는 완전히 밀폐된곳이에요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사형 선고를, 받, 받,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마로가 봤을 때는, 아, 이제는 바울은 끝났구나. 바울은 더 이상, 어, 저 살아남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누가와 대마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는, 부활신앙이 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그만큼 성령이, 어, 자기에 와서 그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합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그냥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런 그이 바울이 다시 재기해서 어떤 권권그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만 바라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 마메르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그 디모데 후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뜻은 뭐냐면, 그 이름은 통솔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지하게 강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가 어떤 그 강한 걸 갖다가 그 참지 못했던 거죠. 내가 그런 내가 그 어떤 그, 그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나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그 부활신앙,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심도 없었고 견디지 못했던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승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던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믿음을 배반하고 이 세상으로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보면 아까도 보면 마가도 있었고요. 마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론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사람들이 왜 갔느냐? 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갔다가 다시 오지 않은 사람들. 그게 대화마 같은 사람이고, 가론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세랑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예요? 부활 소망이 없고 부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오늘 내가 죽어도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자녀가 있더라도 내가 돈이 있더라도 내가 명예가 있더라도 오늘 내가 죽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나 죽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16절에 이런 얘기가 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수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다가 그 결국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그 민주당에서 음... 그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방역법을 위반하면, 그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경고 주고, 그 다음에 그 영업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같이 어기면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존 메가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가이샤가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하위법인 그, 그 방역법 그것이 더높아져갖고 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정광호 목사님이나 결국은 그 갈렙 목사님 그한미연교의 갈렙 목사, 전갈렙 목사님과 또그 다음에 이동목사님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 고소당하고 좀 기소당한 상태거든요. 정광호 목사님은 어,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궁전점은 같이 갈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었지만 그래갖고 교회가 교좀 감옥이 가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목자님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 교회 표세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어, 그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반대운동이 지금 퍼지고 있죠. 백신 반대운동이 퍼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지금 그 현장, 바로 이 세상 것에서 저 기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빌 게이츠가 백신을 이용해 마이크로칩을 몸에 심을 한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안 맞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칩, 그니까 666과 같이, 그 우리가 666을 받으면, 이마와 손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썩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요 우리는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믿는 사람으로서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그러니까 최근 또 CNN은 이런 얘기죠. 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이 생긴다. 자폐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백신의 원숭이 머리를 었다 이런 것들이 뭐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라 보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도 백신 거부 운동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 약을 쓰지 않고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뭐냐면 이탈리아는 33%가 백신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 왜요? 이런 아까 이 백신 거부 운동처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봤을 때 이것이 뭔가 우리를 갖다가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통제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요. 왜냐하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기아철 이런 거 통제하지 않지만 왜 교회를 교회만 갖다가 왜그 통제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교회가 그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를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좀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이 붕괴됐다고 얘기하죠. 가정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기본이 뭐냐면 하느님이 주신 게 가정을 줬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갖다 국관하게 지키면 나라도 국관해지고 모든 게 국방이 국관해지는 수 있는데 가정이 붕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붕괴가 되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교회만 붕괴되면 통제 아무것도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다. 사회주의로 통제할 수 있다. 전체주의로 서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통제 사회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신 접종도 지금 반대하는 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나온 게또 이거죠. 자,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하면 구속. 세계는 찬반 논란 중에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구속시키겠다고 얘기해요. 자, 호주 모리저 모리선 총리는 코로나 19 백신 무료 접종을 의무화하겠다. 그러면 사실 얘기가 뭐냐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의 반발 반발 그러니까 그렇게다가 이제 국민들이 반발했죠. 그래 갖고 처리가 철회, 되는데 자, 호주 얘기는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 총리가 무조건 의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철회를 했는데 또 뒤에 호주에는 또 다른 그 상황이 나옵니다. 자, 미국은 뭐냐면 앤서니 파우치 그 질병관리본부장 감염연구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그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그 특정 집단, 의료 집단은 의무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좀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덴마크는 어떻게 되었냐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3월대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어떠냐. 전학선 그 외대... 그 그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법학 대학원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과연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내가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이 하나라도 1%라도 만약 그것이 육육과 같은 칩이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목사님들이 정말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 인도했다가 우리 모두가 정말 지옥에 갈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규철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경진 목사님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도 된다 주규철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나위 위에 어떤 신도 믿지 마라 거기에 절도 하지 말라고 이게 그 그1계명2계명을 믿었던 분이 주규철 목사님입니다 전주규철 목사님들의 그 성도들은 전 천국 갔다고 봅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성도들은 그건 전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호주, 자, 그, 호주 최대 항공사인 콘타스 항공이 뭐라고 얘냐면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승객의 한해 국제선 탑승을 허용하겠다. 호주 총리가 그 응마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국적기, 호주 국적기에서 항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안 태워주겠다.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도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안 맞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도 건강인증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탑승을 못할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지금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선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련돼서 근심하는 거. 하나님 어 언제 오십니까? 말아 나타 뭐 이런 근심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얘기 가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보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신경을 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떠났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주인에서 을주인 배반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세상을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뭐냐면 구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무슨 얘기요? 예 자, 마가와 함께 같이 보내 보냈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네시모를 뭐예요? 같이 골로새 교회 때 같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이 누구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집사입니다. 자, 그게 빌레몬서인데 자 보세요. 자, 빌레몬서 1장1 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딱한 장밖에 없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리, 빌레몬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죠. 노예 신분이었죠. 도망가갖고 가다 가다 내가 봤을 땐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그곳에 오네시모가 신분을 갔던 청소하러 갔던 아마 거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거죠. 자,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나와 내게 유익하다. 네, 이 과거에는,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도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네 생각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노예가 다시 돌아갔을 경우 자기 친구나 누가 보증을 서갖고 보내면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는 그때 노예 신분으로서 모든 자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이마에 F라는 그런 글자를 쓰게 써서 평생을 다른 인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보면 내, 내 거라고 해서 지장 찍는 거죠 인도를 지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있습니다? 자1 6장에 보면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좀 줬으면 좋겠다. 걔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어떤 그런 동역자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아그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다 계산하고 내게 빚진 것은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이기하지 않겠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세에 있는 그, 그 성도인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가 직접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에베소의 그 두라노 성원에 있을 때 그때에 아마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다 들었다고 얘기한 것, 얘기한 말씀처럼 그때 와서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에 그, 노예를 돌 정도면 재정적으로 무지하게 풍족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 아들이, 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들이 그, 거기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오,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결국은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어떤 그런, 그런, 그 사람으로서부터 무지하게 빌레몬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마 돈을 가지고 훔쳐갔다가, 바울한테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 그렇게 볼수 있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신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에서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에, 신분에 순정하지 못하고, 재산을 갖고 터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급하고 충동적인 자.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권한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자, 자기 회귀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역 간의 참 자유를 찾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난이시로 세상으로 돌아간 돌아온 자. 돌아온 자 마가. 이게 뭡니까? 그 아까 오네시모도 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마가도 마찬가지 어 여기 나오죠. 밤빌리에 갔다가 밤빌 어떻게 됐습니까? 밤빌에 갔다가 버가까지 갔다가 1차 전도 여행 때저 바나바와 어, 바울과 그 같이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버가에 가서 여기 밤빌에서 올라가는 그 산맥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면, 자, 13,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버가 이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기 있습니다. 자, 버, 여기, 여기, 마가와 마가와 요한은 뭐냐? 마가는 로마식 발음이 마가고요그 다음에 히브리, 히브리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래서난 다음에 15장 36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데리고 가는 것에 따라서 싸우죠. 그런 것처럼 3 8절에 보면 바울은 반빌라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요. 구부로이 섬으로 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그그 그, 그, 그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갈길길 길리기아로 해 갖고 안쪽으로가가 가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형행으로 나눠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인가? 두려움과 고난을 싫어했던 금수였죠금수였죠자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힘에 혼,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무지하게 어떻게 보면 변약했던 얘기죠. 예수님이 잡, 잡혀갈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 자기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정도 그러니까 그무지하게한 100명, 한2 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00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큰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니까무지하게금수였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서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와 생젤 마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뭐냐면 바나바 생전 마가가 뭐냐. 마가에 대해서 너에게 명하에 받았음에 그가 이르러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마가가 돌아왔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했죠.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누가가 여기 있고 대만은 갔고 그러니까 마가는 데리고 와라. 내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생하기 싫어했던 고난을 싫어했던 금수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가 복음의 저자였고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 다음에 어, 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뭐예요 헌신적으로 끝까지 바울에 충성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 왔다가 아주 간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가론 유다한 얘기예요 대마와 가론 유다만 아주 갔고요 나머지는 다 돌아왔죠 자, 이 세상으로 아주 간 가론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죠. 3장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자기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해서 그걸 다 닦고 닦죠.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찌해서그300데너이 되는 그 향수를 그렇게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생각한 게 아니고 뭐예요? 생각하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돈을 너무 많이 좋아했다라는 얘기죠. 만몬신을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 전서, 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돈 놀이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자꾸 그,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좀그 신앙이 좀 얕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30에,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가론유다. 자, 여기서 보면 막아보면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론유다가 이를 예수에 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가론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뭐예요? 은 30을 넘기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길을 찾다가 결국은 그 가서 제사장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12제하고 같이 식사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주님도 이 가론 유다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 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너는 태어나서 될 사람이 아니었다고 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손, 발을 씻어주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닦고 있습니까? 을수있 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럼 나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죠. 10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 너희,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면서그 말씀을 했다. 또한번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회개에 어떤 기회를 주죠. 그러므로 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면회개할 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가 받거나 회개할 때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닢을 갖고서 대사장들한테 이제 나나이 필요 없어도 가져오 그랬더니 그건 네네 네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관계 없어. 네 무제한 죄를 갖다 왜범였는데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돈을 확 던져 버리고 가서 목매더라 죽죠. 자 중요한 게 베드로와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차는 베드 가론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왔죠. 그게 바로 예수, 그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론 유다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론 유다. 그니까, 러 재산이 빠르고, 재정에맞을 정도로 유능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열두, 열두 제자의 그돈 깨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론이다. 머리가 빨리 갔던, 잘 돌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의의가 강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고, 자기 똑똑함을 믿었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충동적인 자 베드로 다시 돌아왔던 충동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십자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그 예수님 기도하고 딱 오니까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예수님이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서 무슨 얘기래요? 예수님 나도 물 한번 걸어보게 좀 도와주세요. 한번 물을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결과가 안 좋았다. 가 대로 되어 있죠.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내 학복을 보고, 내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때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가면은 밭이, 이 고랑이 아주 똑바로 걸어가, 또그 파집니다. 그런데 소 엉덩이를 바라보고 가면 도랑이 자, 빌드 빼돌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야? 우리는 표대를 보면서, 먼표대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죠. 마지막 때 야, 너희들이 전부 다, 다 나를 배반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 제자들이 그렇죠 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배드로를 찍어서, 너는, 뭐예요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전정, 함께 죽을 정, 전, 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다 굴기 전까지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아 무슨,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딱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의의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오병리의 기적을, 버, 버, 저, 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 울기 전까지 내가 세 번을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그렇지 않았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좋았던 그 열두 열두 제자 중에 리드였던 베드로드가 그 정도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 그 어떤 환경에 있어서 정말 배반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겁니다. 여기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한 명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한 명은 전부 다,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자기의 천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반한 사람. 자기가 정말 배반,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 중에서도 배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천수를 누리거나 슈거가 되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그 베드로는 무지하게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대제사장에 종을 쳐서 오리편 귀를 개어버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요 아버지가 주신 잔은 먹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혈기 왕성하고 호기심 많고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의기가 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던 건 뭐예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죠. 세번 부인하죠. 자, 예수님을 갖다가 끝까지 쫓아가다가 어떤 얘기를 해요? 호기심 가서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거 집까지 쫓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여정이 너 예수 같은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나 그런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앞에 뜨 앞문에까지 갔더니 그 여정이 또 하는 얘기 하죠. 또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또 부인하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너 맞아. 너도 그때 똑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저주와의 맹세에 이럴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바로 닭, 닭이 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때 그였구나.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도로, 가서 그, 자기 일을 하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갖다 지킨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니까 러회개하고 돌아왔죠. 세번분인했는데이 사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결단력 있게 다시 돌아왔던 사람. 혹시 맞고 충동적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좋았습니다. 근데 성령 강, 오순절, 성령 강념 사건을 체험한 후, 언변도 좋아지고 사랑이 많아졌던 사람, 탁월한 지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가범 8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무든,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대충, 그 골고루다 언덕까지 대충 그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기의 십자가, 자기가 같은 사명대로 뭐 죽거나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그잘 다했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나 전갈래 목사 아니면 이동훈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도 뭐예요?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고 야기하셨죠그 내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 거기는 조물가 동록을 해야,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를 하늘에 싸우더라. 그러면서 보아는 하늘에 싸우더라. 거기는 조물과 동록을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 도물을 그곳에 싸우더라. 그러면서 내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인정, 인기, 가족, 이런 것들을 쌓아놓지 말아라. 그것은 한나 물거품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 다시 한번 보면, 제목은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일들에 대해서, 다른 거 없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그 얘기가 뭐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리칩을 잡든지, 백신을, 백신을 받지 않아 비행기를 못 하든지, 학교를 못 가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속되든지, 자,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어, 가두고,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환란을 받게 할 것이다. 샘플로. 그렇죠? 내가 죽도록 이렇게 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걸 보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환란이 오고 그러더라도 그 환란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격 견디고 있냐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라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누가 도둑질로 당할 수, 건 있고, 수 있는 거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늘에 보다 보화를 싸더라. 하늘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하늘에 저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